안녕하세요 이치쌤이에요 이번에 이미지를 활용해서 PPT를 만들어 볼 것은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아주 간단하게 도형과 아이콘들을 활용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다가 원하는 텍스트를 집어넣고 싶을 때 표현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삽입을 들어가시고 여기에 도형을 들어가면 여기에 직사각형 도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만 그려줄게요. 자 이렇게 그렸더니 이제 도형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것의 색상을 이제 바꿔줘야 합니다.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흰색으로 채워줄 거고요. 그리고 투명도를 살짝 줘야 합니다. 그래서 투명도를 저같은 경우에는 한 20%? 이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 정도로 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또 하나의 선과 그리고 십자 모양을 집어 넣어 줄 건데요. 어 그다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냥 좀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게끔 하려고 한 건데 일단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. 자 왼쪽에다가 복사를 해야 됩니다.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을 시키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요. 채우기 없음, 실선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색을 흰색, 투명도를 똑같이 20% 너비를 조금만 더 넓게 OPT?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바꿔주니까 아까 전에는 조금 비슷한 느낌처럼 나왔죠? 그리고 중간에 십자가 모양도 집어넣어 줄 건데요 여기에 십자 모양의 도형이 있어요 수식 도형에 더하기 기호 이것을 선택해서 여기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노란 점 있죠 이것을 살짝만 이동시키면 얇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주신 뒤에 여기에 있는 이 색상과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해 볼게요 Ctrl Shift C를 눌러주신 뒤에 이것을 선택하시고 Ctrl Shift V를 눌러주면 시 색상이 한꺼번에 붙여넣기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삽입을 할 건데요 삽입, 텍스트 상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도형 안에 글이 적게 되니까 무조건 텍스트 상자는 살짝 바깥쪽에 그러시고요 자 푸드 콘텐츠 프레젠테이션 자료 입력 해봤어요 그리고 글꼴을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로 놔줍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본 글꼴은 무슨 글꼴이냐면 맑은 고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글꼴을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눔 스퀘어 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, 나눔 스퀘어 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꿨고요 글꼴 좀더 키워준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세 가지 자료를 보여준다고 라 생각을 하고 아이콘 세개와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집어 넣어 볼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아이콘부터 삽입을 할 건데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라고 하는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 안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탭이 존재합니다. 여기서 일단 하나 다운로드 받아볼게요. 자 여기에 보시면 음식과 음료 여러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음료를 선택해주시고 아이콘을 집어넣어봤습니다. 자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트를 컨트롤 키를 누른채 그대로 복사를 한 뒤에 여기에 내용을 입력해주세요. 입력했습니다. 글꼴 크기도 작게 만들어주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도 내용을 입력할건데요. 조금 더 작게 한 뒤에 글꼴을 나누스케어 라이트체 가장 얇은 글꼴로 바꿔줬습니다. 두줄 정도 들어갈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이것을 이제 아래쪽으로 똑같이 복사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로 복사 복사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은 여기에 그래픽 변경을 들어가시면 아이콘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콘에서 이제 다른 음식 사진으로 바꾸기만 하시면 끝납니다 진짜 오피스 365 제품은 너무 편리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아마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형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거의 똑같죠? 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 여기에는 이 파일이 필요하시다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대신 다운로드 받기 전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지 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.